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유튜브 크리에이터, 그린애플입니다 자, 구독자 여러분, 반가워, 한가 자, 저번엔 하본역, 낮에 찍은는데 이번에는 밤입니다. 밤 리뷰. 뭐, 똑같긴 한데, 그저 살짝 다른 게 있죠? 약간 이제, 낮에는 약간 이제, 흑카템 이렇게 넓었는데, 이 눈이에요, 이번엔. 여기 눈. 야 이게 눈이 돼 있고, 뭐, 거기서도 눈이었는지, 눈이었나? 하여튼, 하여튼, 그리고 여기 저번에도 같듯이 똑같아요. 짜잔 근데 이번에는 황금 조문에내 있을 때는 없었잖아요 잡아가지고 똑같지만 이건 없었어요 황금 삽 이거 진짜 저도 최근 하하는데 이게 제일 여기서 제일 뭐 효과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다 똑같긴 해도 약간 이제 세. 비슷해요 결론은 여기도 딱딱 똑같애 대신 저기 쭉 지나갈 것 같은데 우선은, 자, 거울, 자, 이 변한 건 없고 다 똑같지만, 또, 밤이니까 뭔가 이제 색다른 기분이 들고, 오, 어? 오, 어? 저, 저, 저, 저기, 오, 어? 저기 아까 위치가 저기잖아요? 집, 저쪽 집 있던 것 같은데? 집이었나? 하여튼 왜 저기 삽이 보이네? 삽, 삽, 삽, 저기. 하여튼. 우선 여기 방 똑같아요 변한거 없습니다 자 2층으로 바로 네여제 똑같은데 2층에도 앉는게 있어요 잘 찾아보면 앉는,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이쪽인가네 아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자 여기는 언제든지 여기 캠프바요 <웃음> 오! 뭔가 다르죠? 살짝 다른게 있습니다 낮에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긴 있습니다 오, 저도 방금 알았어 으흠. 왜냐면 탐방이기 때문에 아본 적이 지금 이건 처음 알았어요 <웃음> 싸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또저 어차피 저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는 또 여기도 5분에 한 번씩 지나갈 거예요 집똑 같으니까 뭐별 다른 게 없지만 다른 점 여기 안자 봐봐요 낮에 낮에 있는 월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불이 이렇게 약간 이제 분위기 있지가 않았는데 밝아 갖고 네 여긴 딱불부터 이제 딱 분위기가 있고.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인데. 근데 여기 있었나? 어, 여기 딱 앉히는 게 있어요. 근데 첫 번째 있을 때는 몰랐거든. 없던 거로 알고 있거든. 아, 그없거든요 몰랐. 와, 어, 어. 하여튼 몰랐거든요. 없어 없던, 없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, 제가. 하여튼 여기까지가 밤 리뷰할까? 이제, 하본역, 이제, 밤의 밤 월드. 눈도 쌓여있는. 그자 이렇게 요래도 있고, 이렇게, 이제, 이렇게 있는 것같아 이제, 아무나 잡을 수 있게, 뭐, 이렇게 써있는데. 근데 BGM도부터 이렇게 있으니까. 하여튼, 자, 조 저번에도 그랬듯이, 여기 이제, 월드가 나와요. 이게 저번에 낮, 낮에 봤던 것 같은데. 나버전이고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거울 이는내려 가볼게요 가야겠는데 거울 바로 오른쪽 위쪽 자 오늘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은 조, 정보와 지식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재미없어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요 구독이 생겨야 제가 노력을 합니다 영상을 찍는 것도 <웃음>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편집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독학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취업도 있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탕방겸 데공지긴 한데 <웃음> 제가 이제 포토폴리오를 하면서 러고 하면서 이제 올릴 거예요 영상 거에서 만약에 보고 뭔가 문제점이나 뭐좀 조언해 주고 싶거나 일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것 또는 이제 또는 이 잘했으면 이제 어떤 잘했는데 뭔가 부족한 거 이렇게 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주시면 좋겠어요. 하여튼 여기까지. 빠이바이